이제, 달, 이다에서 이디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네네. 경우는 니가 서너만 언이라고 한, 다, 그런 개념이 있고, 네. 어, 이제, 동사가 그런 역할을 한다면은, 이제, 그, 회용사로 보면은, 회용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꾸며주는 음. 역할을 해주는데, 음. 어, 예를 들어서는, 그, 뭐, 빨갛다, 뭐 파랗다, 음. 어, 이런 것들, 이제, 꾸며주는 건데, 어~ 얘가 왜또그가변 가변 어냐면은 빨갛다를 뭐 빨갛고 빨갛지 빨간이로 충분히 이제 어미가 바뀔 음. 수 있기 때문에 음. 어~ 가변어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어~ 조사 서술도 교사는 네, 네, 네. 어~ 명사 같은 거에 붙으면은 네. 어~ 이제 명사도 이제 서술어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네. 어, 어 사람이란 게 있을 때 네. 사람은 명사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다가 붙으면은 네어 사람 이다가 되기 때문에 네어 모모 다 모모 뭐뭐 이다라는 게 되니까 음. 이게 서술격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어 이다가 다 이기이고 이다를 알수 있기 때문에 얘도그 가변어에 속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더 네. 어, 어, 얘기할 거 있나요? 네. 네. 이제 이거 자체이 조사에 대해서. 응. 잠깐. 네. 그럼 여기까지 잠깐 끊고요. 잠깐 끊고요. 네. 자, 여기서 우리 영어군 너무나 잘했어요. 아, 너무 잘했어요. 음, 네. 네. 어, 한 97% 맞았어요. 네. 97% 음, 그 네. 맞았고 잘했고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영어 군것 중에서 뭐 영어군이 이제 조금 다시 알아야 되는 것들을 이두 가지가 있어요. 어. 네.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조사 얘기할게요. 네. 자, 이렇게 기술 찾으면 되는 거야요 객관적 팩트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자, 15번. 자, 그래서요. 자, 몇, 몇 번이 맞고 왜 그런 거 같아요? 어, 일단은, 음. 어... 음. 다시 이게 보면, 이제 1번 같은 거볼 때, 음. 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는 것 같고, 음. 뭐 기억의 시옷은 현대국어에 의에 해당되는 관형법 조사로 쓰였군이라고 했을 때, 어 기억의 나라 말삼이 여기서.